안 돼. 누가 손 먹어? 애기 손 먹어 아기가 손을 먹어? 손 먹지마 아빠 손가락 먹어 아빠 손가락 먹어? 음, 손가락 먹으면 안돼 이래 코에 벌레 나와 이래. 어, 아가야 아가야 먹지마 음, 아빠 응 음, 아파 그러면